레이더 화면 왼쪽으로 영일만 방파제가 보이고 오른쪽이 호미굿입니다. 호미굿을 돌아 영일만에 진입할 때 포항항 항로체험을 하기 위하여 선장님을 허락을 얻어 선박을 조정하는 브릿지로 들어갔습니다. 비행기의 조정석과 같은 곳이죠. 장비들이 상당히 많네. 포항 선플라워 되겠습니까 네, 치보드리겠습니다 37도, 2 2분1 30도. 4 7도 알겠습니다. 도상 보고 드7도 37도. 37도, 37도. 3 7램 37도. 37도, 37도. 37도, 그죠? 이일만 신앙 i n 만이앙 등대 불은 선명이다 a 이 m a c h i n 이 machine 이 m a 이 m a 이고있 c h i n e 이고 a c h i n e 이 그럴 지나고 있나. 이 지나서. 아, 렌더가 네. 상당히 나와 있네. 그러니까. 울릉도에서 오후 3시 반에 출락하여 잠시 후 6시 30분쯤 광항에 도착을 받습니다. 빨갛지 아, 동방이가? 음, 동방이 저기 멀리서 잘 보이는데 저 지금 몇 미리 들어가 있지? 4 0 0 m 리4 0 0 m 리가 저기 잘 보이게 되는 게 많네 저기 뭐, 구항에 추 같은 여튼 입학로니까 포스코 경관조명 불빛이 더 강하다. 는의랜드마크할수 있는 포스코 경관니다저배광들은 뭐지? 저... 저... 커피, 커피라는... 아니, 저게 굉장히 밝은 거. 저게... 배우광이 굉장히 좋아변조사변오 <웃음> 아, 저, 저게 저배우광이 엄청나네 가로등가특강이 엄청난 바인데이까지되다 음. 아, 그래. 그래. 저쪽으로 시설하면 좀 시끄럽게 쉽지 않 음. 음. 저게 로 쪽에 나이 나서 저는 휴지가 없어 뭐. 항로가 있으면 완전히 그 표시가 보지나 도와 그래? 아, 어. 그렇지 마, 완전히 묻혀버렸네 묻혀버리고 그렇게 저 위에 빨간불은 뭐, 등은 뭐지? 번짝번짝 하는가? 저거는 표지하고 완전히 헷갈린데 이거 또 위에 녹색도 있잖아 저런 등은 어.. 저.. 아파트에 한번 가? 아파트에? 저 높은 아파트 지금 많이 폐지인데 폐지. 표지. 이팡이 임박해지니 바다 진호등이라 할수 있는 등극별들이 많이 보입니다. 왜 사부만 그 밑에는 쭉안으로오네 등타로 왔죠. 응. 약하다 그죠. 저희 이 루제, 이 것도 중간에 가끔 괜히 가까이 있네요. 대형 선박을 조종하는 것이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니 아주 위험해 보이고 조심스러워집니다. 먼저 22번 프랑스, 조 홈비타, 삼성 이어, 그, 보 근접 때문에는 얀다고 하겠습니다. 먼저는 석선, 번, 라노업색해져있니다